아유유 you, you, what? I you miss you. <목소리> 건강식인 것 같아요. 이거 거기 아 거기 약간? 이게 비슷해 가나? 오. 주얼 괜찮은데요. 영어를 네, 찍어도... 잘아 엄청나게 맛있는 스무디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아 여기는 그냥 한국 전부 다 한국 사람. 3 기대하고 있어요, 이렇게 서는 <웃음> 하하하. 그냥 먹어라. 음식이, 음식이지. 음. 맛있다. 음식. 음식. 음 e h One mango. And 어떤 거맛있실 거예요? 라 비타민, e o mango, e apple. How much is it? t h 0 0 0 30,000 i believe basically two, yeah. two. Two. Yep. 아, 아빠, 바 handsome, no, no, no, no h a n d o m a n d o e 닭 o n g o o e apple. Okay. 몇살 같은데? 30? 30 Why Why do you think that? No. Yeah, I'm 30 y e a h So oh. do you like me? No. No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럼 왜 물어봐? <웃음> you You ask me, do you have girlfriend? <웃음> oh, <웃음> 안 좋아하는데 왜? <웃음> you add Add my Facebook? Yeah. Do you like me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파라세일링 하기로 해서 구명쭉기 입었어요 i e g a g t t i m e Keep it shining like the s t a r s you see above. I wanted to be a keep my side. n t h e o i r o t o h I'm d r n t h r o d p p i n g t r u m d o i n t h o d o i t r o i n t o u d r t o u e h i r n n h n h r t m h o p p i n g r You miss me? Yeah. I miss you. 어 y y o u I want to see. You want to see. Yeah. But you I don't like you. me. <웃음> <웃음> <웃음> oh, y yeah. Bye bye. Okay. Bye bye. <웃음> <웃음> 샤워실인가 보네요.